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요거입니다. 요거 자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건데 조금 확대해서 볼까? 자요꽃 모양을 보시고 요게 이제 지금 말로는 네일이 될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연기가 될수 있으나 지금 이제 드레이크하고 캡틴키드 넣어 놓고 다음 두 캐릭터를 출시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CP0에 로브르츠라는 썰이 많고 지금 보면은 요 흰색이 많고 요게 꼬리 같죠? 요게 꼬리 같고 요거는 머리 같죠? 변신했을 때 머리 같고 그리고 요거는 그, 그 하얀색 정장을 입었을 때 복장을 입었을 때 가슴에 달고 있는 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CP0의 로브루치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보고요 다 같이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그럼 뭘까요 요거 자 요거 보면 요게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전기나 번개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있는 금색도 단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때요 캐릭터는 갓 에넬이다. 근데 갓 에넬이 그 이제 전투 후반부에 각성한 모습 되게 퉁퉁한 불상 같은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여기 있는 번개를 보면 쉽게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 지금 상대가상대가아니고나 우리 명왕이가 준 자료를 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요거 우리가 CP제로 로브루치라고 했던 것은 요렇게 유출을 하고 있어요 다들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를 요렇게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진짜 이거 누구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봐 벌써 이미 결론이 네, 나와 있는 거죠 네. CP0의 로브루치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찾아 냅니다 이거를 정확히 사실은 이렇게 자리가 매칭 되지 않으나 요거를 최대한 갖다 붙인 거야 이거 보면 그림판이든 포토샵이든 뭐든 한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명왕이가 알려준 떡밥 추리 분석 자료입니다 로브루치가 보이죠 그러면 아까 그 파란 색깔 두 번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함께 유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두 번째 자료를 또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보세요 각성한 에 l 이에요네 여러분 요렇게 추리를 하는데, 참 대단하지 않아? 네. 어떻게 이렇게 추리를 할까? 네. 2 0 0밀리언 볼트, 아마루. 네. 각성화 NL. 장난 아니죠? 여러분. 요렇게 해서 두 가지 캐릭터를 유추해 볼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NL을 더 가지고 싶네요. 요거 개인적으로 초팩키였으면 좋겠다. 아, 너무 신상이나 검수에만 쏠려 있으니까. 아주. 답답해 죽겄네요 네자 여러분 저희가 유추한 자료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니면 요번주 늦으면 다음주 출시될 신규 캐릭터는 우리가 보는 각성한 갓NL과 그리고 CP0의 로브루츠가 되겠습니다 2년 후부터 CP0가 흰색 정장을 계속 입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의 올인각을 세우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n l 에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이아는 130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각 세워서 근무중에 뽑기를 바로 돌려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작중 에네르크린을 생고쿠 부처라고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크기도 굉장히 있는 거구나. 카이도많만 할까? 모르겠네. 자, 잘 보셨죠,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영상이겠지? <목소리>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하나, 하나씩 볼게요. 누가 우승 없어? 그냥 다 그냥 비겼다고 해. 자, 한번 한 볼게요 로브루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예 변신을 해서 나오는 건가 로브루치가? 아 목이 아프니까 천천히 나긋나긋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30초짜리 영상이에요 자 CP0 로브루치 등장합니다 신케해요어 아예 변신을 해서 움직이네 뭐야? 빠르긴 빠른 것 같은데 어 유광권을 조금 멀리서 쓰는 것 같고 어이런식으로 뭐야 세 방을 날리네? 다시 한 번만 보자. 보자 다시 한 번만 보자 자 3연타 때려주고 자 킥을 한방 멀리 날려주고 불을 한방 쏴주고 왜 이렇게 스킬이 많은 것 같지 근데? 주광권을 원격에서 한번 쏴주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세 방을 쏘는 거지 지금? 아니 유광권 을한번 쐈다가 어떻게 이렇게 세 번을 쏘는 거야? 빵빵빵 빵, 빵 이렇게 쐈잖아 스킬이 세 개인가? 왜 이렇게 스킬이 많은 거야 왜? 자. 그러면 한 번, 이젠, 가데넬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뭐, 루치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 가데넬, 배나온 가데넬입니다. 얼굴에 화가 잔뜩 났어요. 센고쿠 느낌이 든다. 요, 미션다리. 요, 스킬 범위 개쩐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21초짜리 영상이고 평타공격은 느려 우루지같아 근데 여기서 찍고 봐봐 여기서 야이 스킬의 범위를 보라고 자 여기서 스킬 범위봐 가데넬이 가데넬하네 갓갓하네 하나 근데 이 첫번째 스킬 1스킬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좋은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대박이야 이게 대박이야 요거는 KO가 안뜨는거 보니까 애매하고 다시 로브루스 한번더 볼까? 로브루스 한번더 볼게요 자 로브루스 한번더 보겠습니다 공격속도가 일단 빠르고요 이게 스킬이라는거야 이게 스킬인거야? 어. 깃발을 뽑구요 한방 한방, 두방, 세방 이게 뭔지 를 모르겠어 루치가 더 나을까?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루치 저거 세방 때리는 거 유광건으로 세방 때리는 게좀괜찮고 같기는 해 영왕아 너 루치 그만해라 니 <웃음> 네 루치한테 오늘 완전 툭 까마았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오늘 그냥 우리 또 혁명 동맹이 네 그냥 평화로운 동맹이니까 어? 아까 했던 거는 그냥 다 기분 좋게 했는데 다이승 1패로 평화롭게 무승부를 맞았다네 이렇게 생각할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도 평화롭게 가는 게 제일 좋잖아 어,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여러분 슬램런크 모바일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 슬램런크 모바일 영상 시작했으니까 요것도 좀 봐주시고